이겨맨 로블록스~~ 트레인 이스 커밍. 오 마이 갓자 여러분들! 오늘은 리아와 미호와 함께, go 함께 go 오늘 동심의 go go 세계로 go 왔습니다 바로바로 빰빰빰빰 빰빰 빰빰 트레인 빰빰빰 빰빰 오 마이 갓 트레인 컴밭 주인예예예예예예 주인예예 y you o know, 귀카? 자, 오늘, 바로바로, 바로 토마스 기차를 보러 왔습니다. 자, 토마스 기차는, 기차역에 있겠죠? 기차로 한번 찾아가서, 토마스 한번 만나보러 가용. 구독. I'm 귀여운 토마스를 sick. 만나러 왔는데요. Is... I'm head and oh. Oh. 어, oh 기차가 지나가네. 어, 근데, Wait. 뒤에, 토마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토마스 아저씨! Hello, Thomas. 근데 토마스의 모습이 많이 화가나 보이는 걸? Oh my god. Hello. No. Yeah, yeah, yeah, n o n o o n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o o o o o o o 토마스 쫓아온다 쫓아다 야, 비켜 봐. 토마스 쫓아온다. 도마스 바로 뒤에 있어. 도망가. 라오 no. 마이 no. oh 어, 야, 토마스 너무 무서워. 저거 눈빛 뭐야? 아! Oh, 야야, no. oh, oh. <웃음> yeah, 어? 뭐야, 귀기아요 아니네? 토마스 바로 뒤에 oh, 있어. 어들 oh. 아, 도망가. 빨리 빨리 빨리. 주망차 뭐야 이거 <웃음> 이거 외계인이 <웨딩이> 여기 <웃음> 떨어졌는데? 이거 밟으면 죽는다 어? <웃음> 자 얘들아 오늘은 이 기차역에 온 이유는 토마스 아저씨를 보러 온 거야 근데 이거 응? 오프닝 굳이 해야 돼? 아까 거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럴 수 없어 아이. 내가 두번 실패라는 걸 알려줄 수 없어 얘들아 토마스 아저씨가 오실 시간인 것같아 그런거 봐 으악 깜짝이야 앞에 기체가 <웃음> 오는구만 어? 뒤에 토마스 아저씨가 오신다 우와 반겨드리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도망쳐 어, 도망쳐. 도망쳐 토마스 아저씨 개정. 많이 화가 난 모양인데? <웃음> 니아야 그러니까 니 얼굴을 보여드리면 안됐었는데 토마스 아저씨는 내 얼굴에 화가 난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랑해주지 않은 거야. 그렇긴 토마스. 해. 토마스 아저씨 얼굴 소름 돋는다. 도망져. 더 이상 저건 내가 알던 아저씨가 아니야. 토마스 아저씨 뒤에서 우리를 쫓고 있구만. Uh, 무서워 한 번이라도 어떻게 철도도 없는데 한 번이라도 실수한다면 도마스 씨막 그냥 건물 다 밀고 온다 지금 도망쳐 잡으러 도망쳐. 도망쳐 바로 도망쳐. 뒤에 있어 얘들아 조심해야 돼여기더 어? 어, 조심해 잉? 잉? 잉? <놀> 얘들아 넓은 곳으로 가 넓은 곳을 밟으면 편해 알았어 아 따라와. 토마스 어, 아저씨가 쫒 아, 어? 앞에 뭐야? 아니야, 어, 착한 토마스 아저씨야 눈이 좋아 착한 토마스 아저씨 저 나쁜 토마스 아저씨를 막아주세요 오? 어? 오 어, 막아주신다 어? 막아주고 계셔? 아니? 아니 바로 뒤에 쫓아오시는데 오 어, 이거 아저씨. 뭐야? 어, 철도가 어. 무슨.. 와뽀글뽀글됐냐 뭐, 응? 어. 미아야 나 너무 무서워 안아줘 여맨나 시공간이 일그러지고 있어 나의 귀여움에 끼우 근데 뭐 <웃음> 근데 아 니... 얘들아, 빨리 와 바로 튀기 있어 니네 어 리아야 와 진짜 무섭다 제어 그러게 리아 제 시공... 말고 너 시공간이 오그라든 건니 네 얼굴이야 <웃음> 어니 네 얼굴이 어떻게 오... 그렇게 심한 말을 잠깐만 이거 터지는 터지는 폭탄 그런건가봐 드럼통 어 빨리 도망쳐 어 이거, 이거 위험한.. 어내 앞에 한 명이 사라졌어 어, 나왜 죽었어 이거 드럼통 밟으면 죽어 에이. 그걸 이제 말하다니 <웃음> 위험이라고 써있잖아 난 <웃음> 그런거 읽을 줄 몰라 그래 잘했어 내가, 내가 너 대신 오래오래 오래 살게 앞에 어? 뭐야? 오! 뭔데? 못 가! 못 가네?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건너가는 건가? 중간에 뭐가 있나? 어? 토마스 아저씨 왔어! 어떡해! 어떡까 셋이 랩냐! 이쪽이 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조이빨빨빨빨빨이이 조이조이 조이조이 조이조이 조이조이 조이거 리아야, 다시 여기 또 왔어. 나도 거기 있는 우주가 가보고 싶어. 그때 께 우리 이번에는 꼭 클리어하도록 하자. 싫어. 와, 빨리. 토마스 아저씨가 또 왔다. 도망차. 도망쳐. 이쪽으로, 저기 기차 오니까 이쪽으로. 토마스 아저씨 왼쪽으로 오신다 아저씨! 왼쪽으로 가!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리아야 토마스 아저씨 많이 화가 나신거 같은데 이유가 뭘까? 내가 봤을땐 음. 저 아저씨는 오우. 약간 불만이 있는거야 근데 무슨 불만이? 어... 근데, 근데 불만이 있으면 안되지 않나? 왜? 응? <웃음> 물도 <웃음> 있어야지. 니가 어떻게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은지 난 궁금해. 좀 재미없었지? 어! 우주에 왔어! 우와, 멋있다. 우와. 우주, 찍찍, 폭폭. 토마스 아저씨 쫓아와? 모르겠어. 뒤돌아보면 안될것 같아. 그러게. 우주로 가자! 토마스 아저씨 왔다! 우주로, 오! 오, 아저씨, 괜찮나 보다. 토마스 아저씨가 다시 착해졌네. 오! 어! <웃음> <웃음> 동심 <동신> 파괴 뭐야? <웃음> 어, 어, 조심해! 자, 이렇게 해서 토마스 아저씨가 파괴를 당했어요. 토마스 아저씨, 머리가 굴러다니고 있는걸? 아프겠다. 아프겠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토마스 아저씨. 이렇게 아주 도망쳐봤습니다. 좋아요 자 얘들아 이번에는 토마스 아저씨 1인칭 버전이야 이렇게 어? 토마스 아저씨 쫓아오는데 나는 앞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지 <웃음> 내가 토마스 아저씨가 올 때쯤 도망가볼게 간다 도망쳐 도망쳐 자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뭐야 방금 와, 나 어? 나 놀랬네 음... 어, 방금 예고한거야 토마스 아저씨가 토마스 아저씨 폭주할 거야 이번에 1인칭이라서좀 음. 어려워 어 <웃음> 얼굴 무서운 것봐 토마스지 너, 굉장히 화가 났어 무서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아무래도 리아랑 같이 플레이를 안 하니까 화가 난것 같은데 하지만 1인용 맵이라고요 어 뭐야 방금 우 <웃음> <웃음> 소리가 너무 커 진짜 깜짝 놀랐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쉽네 리아야 어때? 나의 점프 진력 점프, 점프. 좀 잘한다 너 조금 점프에 재능이 있구나 응 음. 미호야 어때? 정말 대단해. 난 이미 기절했어. <웃음> 어, 쫓아오고 있는 거 맞을까 근데? 도망쳐! 뭐해! 안 쫓아오고 있는 거 같아서 그렇지. 쉬운데? 좀 기다렸다 갈까? 아니야, 빨리 가! <웃음> 아니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 쉬운데요? 어? 여기, 저기 어? 탈출구가 보인다! 어 진짜다. 탈출구 아 뭐야 쉽네 그냥 좀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 정도야 뭐. 야 토마스가 아래에 있네. 자기다렸다 갈게. A few moments later. 어 저기 오신다. 아저씨. 어, 빨리 도박 줘야될것 같은데. 에이, 이제 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 나는 야수의 심장. 아저씨, 여기, 여기, 여기. 아, 느리시네. 무슨 기차가 이렇게 느려요. 오! 아저씨, 여기야, 여기. 왔다, 왔다. 아, 네! 왔다. 오케이. 아저씨, 결투하는 거예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지금! 빨리 가! 아저씨와 어 놀래라 아 어. 어, 1인형 점프면 좀 어렵네 후! 오케이! 아저씨 어어. 안녕히 계세요! 신내시오 탈출!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